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장막판에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하락세로 이어졌습니다 승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 점도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은 4.6%로 전월보다는 하락하고 5년 작은 기 기대인플레이션이 전월과 동일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진정이 됐네요. 넷플릭스는 웰스파고의 투자 의견이 비중 확대로 상향했다는 소식에 3% 이상 상승했으며 전자선명 업체인 도큐사인의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주가는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었네요. 생산자 물가지수마저 긴축 완화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소비자 물가지수만 남은 상황이 됐는데요. 12월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산타랠리 가능성도 조금씩 낮아지는 형국입니다. 기대 인플레가 조금 낮아졌다는 사실이 약간의 위안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위험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D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87%, 매도 13%로 매수가 우위인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3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0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1,3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1,0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2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는 없습니다. 금일 미국 주식 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 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께서는 HD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특허 회원님들의 수익률, 미결제 약정 비율, 실시간 미결제 약정 및 실시간 체결 내역 등 유용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계좌 보유하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각 회원들의 거래 스타일을 확인한 정보가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님의 닉네임을 클릭하시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유진주자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